<목소리> <목소리> 음, 오후후기서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호 <오빠> <웃음> 뭐, <목소리> 손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을 그 만지니까 더럽다고 하지. 아, 호호안 나가. 아이, 더럽게 호호호호 내가 뭐 얼마나 더럽다고? 더러운 건호 네 얼굴이겠지. <웃음>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리아야 조심히 어? 너 얼굴 이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조심 좀 하지.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응? <웃음>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근데 너 옷에 그게 다 뭐야? 아, 이거 케찹이에요 가져올게요. <웃음> 어 그래. 애들이 오늘 따라 좀 이상하네. 원래 이상했나? 나도 파비타나 사면 되는데 뭘? 용돈도 남아있는데 하나 사지 뭐. 얘들아 안녕. 야, 리아야 안녕. 어 댕댕아 아 안녕? 댕댕아 이거 봐라 에? 그게 뭔데? 후후후 나도 부시버퍼나 장만해버렸어 누르는 촉감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하, 결국 하나 장만했구나 이제 너도 인싸이기를 걷는거야 그래 니꺼 네 엄청나게 촉감 좋아보인다 어 한번 만져봐도 돼? 아, 물론이지 대신 나도 니네 팝이 만져봐도 돼? 당연하지! 굉장히 뻑뻑거릴걸 자, 얘들아! 잠깐 자리에 앉아보렴!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 어서 들어와보렴! 새로운 전학생이란다! 이름은 잉단태야! 미국에서 유학도 오고 온 영재친구란다! 어단테야 너는 저기 어 리아 옆에 앉으면 되겠다 다들 잘해주고 좀더수업때 보자 안녕 단테야넌 이름이 어단테인데 니네 엄마는 그럼 천선진이야 리아야 그런 장난은 하면 안돼 의미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건가 저기 미안한데 얘들아 나 잠깐 쉬고 싶어서 그런데 말 걸지 말아줄래 어! 미안해! 댕댕아! 우리끼리 놀자! 어! 그래! 아휴... 서민들... <웃음> <웃음> 댕댕아! 니가 엄청 뽁뽁거린다! 촉감... 짜로. 니네 것도 만만치 않은걸! 승부다! 누가 더 빨리 누르는지 저어! <웃음> 아. 시끄럽길래 뭐하는지 봤더니 고작 팝빗이었어 어? 난 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길래 이렇게 노는가 했더니, 평범한 서민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무지개 팝이 따이네? 아이, 넌뭘 가지고 노는데 우리한테 그래? 뭐, 이 정도? 어? 어? 어? 어? 이게 뭔데? 어? 아, 나 진짜, 보여 모르겠니? 이래서 서민들이랑 이야기하기 싫다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파빗이랑 골드자니 어? 뭐뭐그그 그, 그게 뭐그뭐 그, 뭐, 이거 얼마나 하는데 뭐뭐뭐 십만 뭐, 뭐, 원 백만 원 이래서 서민이랑 말하기 정말 역하다니까 이건 장인이 한땀한땀 한 땀. 다이아르 박은 다이아 파빗이야 간단하게 한 백억 정도에 매입했어. <웃음> 그런 플라스틱 따위 누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어, 부, 부, 부럽다 어, 저 저기 다, 다, 단태야 응? 음? 한번만 이거 눌러보면 안될까? 아, 불쾌한데? 그걸 말해라고 해? 안되니까 저리 꺼져 어 <웃음> 어? 어? 음.. 하지만 뭐 오늘 전학 온 첫날이니까 누르게 해줄 수도 있어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뭐? 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건 말이야 일단 리아야 내 가방 들고 와주겠니? 어, 알겠어 굉장히 무겁네 그래 얼른 들고 와! 오, 자, 빨리 따라와! 오, 오, 오, 오, 야! 오, 오, 오, 빨리, 빨리 따라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쯤이면 되겠다 <웃음> 야너나 어, 어. 지금 목마른데 물 사와 어, 어, 어, 네, 내가? 너이 고귀한 다이아몬드파빗안 눌러볼거야? 아니 <웃음> 다녀올게 <웃음> 하여튼 서민들이란 헤헤 <웃음> <웃음> 응? 저거 오빠 아냐?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웃음> <웃음> 어, 어, 어, 어, 단태야! 사왔어! 여기 물! 좀 늦었네? 음. <웃음> 어쨌든 고마워 아, 이제 밥이 만져볼 수 있는 거야? 음... 그러면은 춤도 한번 춰봐 어그 어, 그건 조금 뭐? 죽이 싫다고? 그럼 너이 파빗을 만지기 싫다는 거야? 이 영롱하고 고귀한? 오오알았어오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이건? 오, 엄청난 법이시야 대신 야. 살살 만져야된다? 얼 물론이지! 와다이아라 그런거 엄청! 야, 그... 야. 오! 왜나미안딜이리면 그 어떡해! 그열반짜린줄 음. 알고! 음. 씨.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야! 나 우리 오빠한테 무슨짓이야! 뭐야? 어? 저 냄새나게 생기네는 이게? 이이야 그게 아니라 뭔데? 미 야야 얘 누구야? 내 동생이야 어. 어쩐지 어 서민같이 생겨가지고야제가 뭐? 어떤 짓을 한줄 알아? 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얘가 내타이아몬드 팝빗을 여기다빠뜨렸다고 얼마짜리든 보자 보자니까 우리 오빠가 뭐니 네 장난감인 줄 알아? 이게... 니네 둘다 평생 빚쟁이가 되고 싶은 거구나? 응? 그럼 니네가 저 빠뜨린 거 물어내! 물어내라고! 오냐, 물어낼게! 아, 얼만데! 얼만데! 니가 평생 못 갚을만한 돈인데? 괜찮겠니? 어? 이걸 어떻게 해? 오 어, 어? 뭐야? 왜물 색깔이 변했지? 어허 어허 어뭐야 이게 에 이거 그냥 칠한 거였네 야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지 뭐라고 진짜 다이아몬드도 아니었다고 <뭐라> 무슨 소리야 야야야너 테레비도 안 보지 너 테레비도 안봐너 얼마나 거지길래 너 얼마나 거지길래 너, 너 금요일에도 모르지 너 금요일에도 모르잖아 야! 내가 밥은 줄 알아? 나 밥은 줄 아냐고! 니 다이아몬드는 절대! 어? 색깔이 안 변한다고 했어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어떻게 변해? 그렇다건 왓다시의 진신모드를 꺼내기엔 충분하단 말이야... 그녀의 더블엑스!!! 가자, 오빠! 네가 그냥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나는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어,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랬던 건데 어. 너 근데 아이 너무 세게 친거 아니냐 아이 주먹도 맺고 얼굴도 맺네 그런가 어? 너딱돼 그런데 이거 파잇보다 오빠를 도끼로 누르는게더 소리도 좋고 재밌다. 그래? 여기 한번 눌러봐. 오, 이거 100억짜리 파복보다 내가 더 재밌는데? 짱 여기도 신껏 눌러봐 계속. <놀람> 그렇다. 그 어떤 파비보다 재밌는 걸 김리아 자체였던 것이었다. 끝. <목소리> <목소리>